f a a 구글로 보면은 버스 번호랑 다 떠가지고 편하게 갈수 있어요. 네, 상큐패스가 있어서 번호표는 따로 뽑지 않았어요. 짠! 자이가 먹을... 왜? 먹을? <웃음> 먹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7 0 8 5 여기 들어오자마자 드라이기랑 잠옷이랑 슬리퍼 있어가지고 갈아 신었어요. 들어가면 그래도 여기는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음, 이 캐리어 두개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커피 포트랑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옷장 대신 이렇게 그냥 옷걸이만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트윈베드를 해가지고 편하게 자려고 이렇게 앞에 창문 이렇게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나, 나름 시티뷰? 그래서 이렇게 오. 보입니다. 여긴 약간 컨테이너 느낌의 화장실이 아니라 욕조도 그때 오사카에서 묵었던 것보다 조금 넓은 것 같고 음. 여기 기본 샴푸, 린스, 바디워시 있고 수건도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괜찮아요. 체크인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음, 신식 호텔 느낌이 납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요거 손을 하나씩 먹고 나가려고. 이거 얼른 푹 가려고 가안 먹고 나갈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언니옷 빌려서 이제 나가려고요. 저녁은 오코노미아트 먹으러 갈 건데 그 전에 숙소 근처랑 그냥 한번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그냥 길 걸어도 예뻐요. 여기는 태판카야라는 곳이고,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6시에 오픈하는데, 5시 반부터 줄선다 해서 왔어요. 다 보니까 메뉴판 주셨는데, 여기는 어, 간사이풍하고 히로시마풍이 있대요. 간사이풍은 밀가루 들어간 거고, 히로시마풍은 밀가루 대신에 소바 들어간 건데, 저희는 야끼소바를 주문할 거라 간사이풍으로 먹을 거고, 요거 믹스랑, 치즈 들어 있는 디럭스로 주문을 할 거예요. 믹스에는 돼지고기, 개소 오징어 삶은 다리 그리고 새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파 토핑 추가해서 하나 먹을 거고 하나는 그냥 일반 야끼 소바 이렇게 주문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주문하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나오기까지. 야기 소바가 먼저 나왔어요. 음, 맛있겠다.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코노미야기만 먹으면 살짝 느끼할 것 같아서 이거 팥 추가했는데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발라, 뿅! 음? 아, 이거 찍어 뜯어야 되는데, 그거 여기다 다시 넣어봐. 음. 아, 여기다. 이거 제가 미친 거다 먹어. 얘랑 있어야 되겠다. 치즈 <놀람> 맛있어 소미도 <토도미야기도> 맛있어 어어 <놀람> <놀람> <놀람> 왜, 언제 먹었어? 아빠 <웃음> 짜잔 여기 캐널 시트인데 구경할 거 엄청 많아요 여기 ABC마트 귀여운 거짱 많아요 사이즈도 하나 남았다 해서 살려고요 음. 환급이 아니라 수수료 떼고 8.5% 금액이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사서 먹어보자. 짠 크레페. 가자 걸어가면서 먹어. 잘이 맛있다. 여기 와서 먹은 빵같이 지금은 캐널시티에서 나와서 나카스 점동키호테 가서 살짝 장보고 숙소 들어가려고 합니다. 동키호테 잠깐 구경했는데 요만큼 샀어요. 이 계산하고 이제 바로 갈 겁니다. 근데 택스리펀줄 진짜 엄청 길어요. 가고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 시간 반 정도 줄 서가지고 구매했고 치란 라멘 본점에 왔어요. 후쿠오카가 또 돈코츠 라멘이 명물이라고 하니까 치란 라멘으로 왔어요. 저번 오사카 여행 때이 치란 라멘을 너무 맛있게 먹게 됐고 언니도 궁금하다해서 여기서 먹고 숙소 들어가려고요 야식으로. 난 요거랑 요거. 음, 이번에는 세배로 먹어서 이번에는 4배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짠! 계란이랑 콜라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아, 운이 좋은데? 별로 웨이팅이 없어 오늘 계속 먹을래? 짠! 이번엔 모기버섯이랑 계란도 추가했어요 제친맛있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가 이제 숙소로, 숙소 오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과자랑 뭐 후르트 샌드위치, 세븐일레븐에서 유명하다는 콘마요 빵, 그리고 이거 제로 콜라, 제로 슈가랑 제로 카페인이에요. 이거 사왔고, 내일 먹을 바닐라 요거트랑 딸기 요거트.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기 전에 요거트. 배고파, 배고파. 음! 오늘은 예약했던 식당으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150엔하나? 음. 여기는 가오가오고 저희는 30분 걸어서 왔어요. 산책할 겸. 여기서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여기서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 고르면 돼서 저희는 요거랑 요거 요고 한 세트 요거랑 요거 요고 한 세트 요거는 점심에만 판매하는 메뉴니까 저녁에는 없다고 합니다. 보레이토츠 보레이토츠 시간부터 사람 엄청 많아진다고 하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통해서 예약하고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음식은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짠! 아. 낯이 낯이 낯이 낯이 낯이 낯 이번엔 <목소리도> 보드 음. <오도가. 웃음> 음. 말차랑 흑당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음. 저희는 하나하나씩 골라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녹차 다 먹은 손밥은 남기면 이렇게 오니길이 만들어주셔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는돼요 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안쓸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2만 8 3만 원이에요 방금 파르크에서 유로시만 사가지고 나왔고 이제 모모치 해변으로 갈 건데 버스는 뒷문으로 타서 여기 빨간 통에서 이렇게 종이 뽑고 내릴 때쯤에 저 위에 보이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끝이에요 이거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웃음> 오늘 약간 진짜 제대로 먹방 여행인데? <웃음> 여기 흑탄 스시 헐 어어 아, 아. 술이 진짜 엄청 길어요 그냥 기다려 보시고 2시 반은 야~~ 그코게큰거 버섯 모양은 초코가 도 많고 얘는 과자도 많네 그 세트 하나랑 단품으로 시킬 까같 음, 오픈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고 세트로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짠. 요게 요리장 추천 쓰시고 이거 성게야? 언니가 좋고요. 네. <웃음> <웃음> 맛있네. 그래? 내랑 얘는 분장 <웃음> <웃음> 갑자기 에일리언나네조갱이좀나 조개로 추정되는 무언가 음! 음! 음! 어! 와사비!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까 우리 바로 뒤에 있던 커플 있잖아 렇드들어왔어 아, <웃음> 어때? 맛있다 새우, 음. 참치, 음. 오징어 이제 밥 먹고 나서 언니 살거 있다 해가지고 백화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왔어요 스타벅스에 콜라 콜라 쉐이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가지고 스콘, 블루베리 스콘도 하나 시켰어. 요것이. 근데 이게 콜라. 궁금한데 저는 먹기 싫어서 동생한테 먹어보라고 했어요. 아! <웃음> <웃음> 어. 코카콜라 젤리. 젤리를 물에 빠뜨렸어. 근데 그거에 탄산이 하나도 없는 맛이야. 그치? 아. 아메리카 맛있어 아 오늘의 마지막 먹 스케줄은 니쿠이치 아쿠인이라는 곳에 가서 야끼니쿠를 먹을 거예요 어, 여기도 제가 구글 맵 이용해서 미리 예약해놨고 아홉시 예약해놔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저희 숙소에서는 하카타점이 가까운데 그 예약을 못해가지고 야쿠인점으로 왔어요 아. <웃음> 눌러! 그거랑 추천 요건 뭐야? 너무 맛있겠다 부처리? 좋다 맛이 다 음. 음. 이거 이름이 무슨 와사비. 음. 음. 오케이. 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 괜찮으니 여기 홀로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디저트로 주신 어구. 피코 아이스크림. 아, 피노? 피노? 아이스크림. 깨? 언니 뭐, 뭐 먹을래? 피코는 달라? 피코 9시 23분 저희는 10시 오늘은 제가 화장도 안 하고 갈 거여가지고 준비를 빨리 끝냈어요. 어제 사다 두고 뭐안 먹었던 샌드위치를 한 조각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의 첫 일정도 밥 먹으러 가는 거여서 안 먹어도 되지만 사는게 아까워서 먹으려고 음. 음. 맛있어봐야 생긴가 빵이 맛있으니까 물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가 조금 더 맛있어 이번는 세븐일레븐 마맛빵 이거는, 이거는 150엔 짠이 먹어보고 같이. 이건 짠맛, 저건 단맛. 짐 싸기 끝. 원래 여기 비어 있었는데 갑니다. 어. 한국어 메뉴판 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 철판구이 한박그랑 언니는 요거 숯불구이 한박그랑 특산 소 스테이크 그리고 이거 이 숯불이랑 철판구이 같이 먹는 콤비도 있대요. 한 시간 반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아, 빨. 아, 안녕하십안 맛있게 잘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 까지 맛있을 같아요. 뭐. 롯데리아인데? 말까? 소프트콩 가자 있으면 마지막 일정은 여기 여기 후쿠카 커피 여기로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숙소 갈 거예요 마지막은 여기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거는 좁아요 하고는 진짜 다른 식감이에요 약간 연두부같은 식감? 좀 단단 바닐라빈 아이스크림 나는 푸딩을 보면 응. 때를부리고 싶지? 어? 김삼미김삼미씨 <웃음> 마, 민병관. 음, 여러분, 저희 숙소 와가 저희는 저희는 저고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공항 가면 됩니다. 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택시를 못하는 한다. 는저 난... 공항은 10분만에 도착했고, 어, 1830엔 나왔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마지막 날딱 파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면세점에서 도쿄바나나, 카스테라, 그리고 언니가 사고 싶다고 했던 요거랑 요거 맛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사가려고요 비싸게 게 다음에 비싸게